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벨린라벨린라벨린 라베린, 입니다 오늘은 단색 기본 니트를 입었을 때 얼굴에 형광등을 팡팡 켜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럼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아워글라스의 미네랄 베일 프라이머를 사용해 줄게요 유철과 모공이 있는 부분에 도포해주고 손을 굴려서 발라줄게요 피부 컨디션에 상관없이 제 역할을 해줄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맥의 스튜디오 픽스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촉촉하면서 밀착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자세한 리뷰는 저의 맥쿠션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반디케이의 올 나이터 픽서를 뿌려줄게요. 잘 흔들어서 꼼꼼하게 뿌려준 다음에 말려주세요. 입에 속을 하니 부채질하는 손이 조금 징그럽네요. 부채질한다고 더잘 마르는 건 아닌데 말이죠.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파우더 1번 무슬림 파스텔을 사용해서 밀착시켜 줄게요.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제품입니다. 로라메르시에의 시크릿 카뮤플라지 SC3번 중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코밑 혈관과 다크서클을 커버해 줄게요. 주황기가 돌아서 다크서클도 잘 커버가 되고 색상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팔레트에 다양한 컨실러를 덜어놓고 사용 중이랍니다.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러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밝은 브라운 색상인 월넛 브라운으로 전체적인 틀과 컬러를 그려줄게요. 다음으로 아콘 컬러로 눈썹 꼬리 부분과 눈썹 결과 같은 디테일을 잡아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는 정면에서 눈을 뜬 채로 거울을 보고 그리셔야 대칭을 맞추기가 쉽답니다. 어반디케이의 오리지널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을 사용해 줄게요. 뭉치지 않게 잘 펴발라 주세요. 저는 이 과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지속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해주는 편이에요. 맥의 아이섀도우 테테아 틴트를 사용해 줄게요. 브러쉬에 잘 묻혀서 눈두덩이에 콩콩콩 찍어준 뒤에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가루날림도 덜하고 섀도우가 중분한방으로 진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눈밑 삼각존도 같이 터치해 줄게요. 맥의 소프트브라운보다는 어둡지 않고 채도가 빠진 컬러라서 눈두덩이에 은은하니 음영감을 주는 정말 예쁜 컬러예요. 뭔가 맥의 소프트브라운과 바비브라운의 토스트 그 어딘가의 컬러라고 할까요? 바비브라운의 앤티크로즈 색상을 사용해서 오묘한 느낌을 줄게요. 이렇게 보색 느낌의 컬러를 조합하면 오묘한 느낌이 나면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바르지 못했던 컬러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컬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가까이 라인을 그리듯 음영을 잡아줄게요. 아이라인 같으면서 아이라인 같지 않은 그런 깔끔한 음영 섀도우를 찾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거입니다. 나스의 갈라파고스를 사용해줄게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밑 속눈썹 라인에 콩콩콩 찍어줄게요. 정색물 뷰티의 리파이닝 아이섀도우 네이키드 샌드를 사용해줄게요.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 눈 앞머리에 포인트를 줄게요. 맥의 소프트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눈밑 삼각존을 터치해줄게요 스틸라의 붓펜 아이라이너 마이크로 팁을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주고,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줄게요 저는 눈을 뜨면 점막이 보이는 눈이라 채워주는 편이에요 가이드를 잡은 곳에 바비브라운 마호가니를 사용해서 채워줄게요 오늘은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올려줄게요. 페리페라의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게요. 아래 속눈썹부터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눈두덩이에 마스카라가 찍히는 일을 조금 방지할 수 있답니다. 아주 정성 들여서 곱게 곱게 빗어 주듯 그렇게 한늘한늘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 영상 2.5배속이에요. 영상처럼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바비브라운의 팟, 루즈, 리벤치크 칼립소코랄 제품으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인조모 브러쉬를 사용해줄거예요 크림 블러셔를 이렇게 해주면 필터 입힌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레어카인드의 미니앨범 3집 쉐이딩 제품으로 쉐이딩을 해줄게요. 애교살 음영감을 잡아주고 제가 원하는 코 모양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볼게요. 그 후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블렌딩 브러쉬로 블렌딩 해줄게요. 이때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면서 베이스도 벗겨지지 않는답니다. 큰 쉐이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턱선 밑 부분을 위주로 쉐이딩을 잡아줄게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턱선을 살려주는 식으로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롬앤의 어썸컬러를 발라줄게요. 연한 코랄 핑크인데 살짝 형광기가 도는 컬러예요. 단독으로 사용해주는 것보다 다른 컬러와 믹스했을 때 아, 이걸 이래서 쓰는구나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페리페라의 잉크 더 에어리 벨벳 레드 맛집 컬러를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 제품은 너무 빨갛지 않은 애플 레드 색이라 톤 상관없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구각까지 꼼꼼하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은 기본 니트를 입었을 때 밋밋하지 않고 얼굴에 형광등을 팡팡 켜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색감 자체가 부드러우면서 필터를 씌운 느낌이라 셀카를 찍으시면 인생샷 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댓글창에서 만나요! 컴온 컴온! 그럼 안녕! 빠이!